우리도 확인해야 아. 되는 첫 번째 수호대 캔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왜 캔이 아니에요? 왜 캔이 아니라 쿠도나왔습니까 시제일치예요. 여기 지금 주저의 주어가 여기 있잖아요. 주어 동사 이거면 보는데. 여기도 주어 동사 여기서 시제 시제. 이거 뭐야? 시제가 바보죠. 아, 어. 과거 나왔다는 얘기는 이거 뭐야? 과거 써야 된다니까. 그렇지? 이거까지는 아. 알겠지. 그럼 너희들이 네. 만약에 이거 이제 스 바꿔주세요. 여기서 바로 요게미술친 부분이 어 뭘로? 구로 단어를 배열을 달리줄 수도 있잖아 이따가 못써주나아요 이런거 못 써주잖아요 이런 뭐음 그렇지 이렇게 딱 주고서 어, 투스코어를 이용해서 다시 쓰세요 라 하면 뭘로 쓰라는 거냐면 여기가 좀절이라는 말이에요 절을 구로 바꿔주라는 거예요 구로. 우리 바코드 가장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시계는 맞췄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주절를 주어하고 비교해야 돼요. 더플레이하고키하고 같은 사람이면 같은 사람이면 안 써도 돼요. 그러나 달라.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면 써야 돼요. 뭐라고 써야 돼요? for 목적격으로 써줘야 돼요. 이게 for 의미상좋아야 돼요. 그리고 바로 투부정사 들어가면 돼요. to score 이런 식으로 써줘. 그리고 뭐 써줘? 커치다. 어, 간단하지? 그 결국 원리는 뭐였냐면 어 써낼 절즉 다시 말하면 이목적부산절 속에 있는 주어와 주절의 주어인 더플레이어가 같이 아는 사람이다 써준다. 응 어? 써준다. 의미상의 주어. 알겠죠? 응 어. 의미상의 주어. 물론 이포 풀어 해석 안 합니다. 마크 월드라고 해서요 표지어에 불과하죠. 그래 그가 뭐할 수 있도록 해야 여기서 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옛날 막어 앞으로 직진해서 똑바로 뛰는 대신에 결국 그 선수는 어떻게 했다느냐 아주 친절하게도 그 공을 에탄에게 패스했다는 얘기야뭐할수 있도록 바로 그 선수가 아니라 에탄이 에탄이 터치다운 점수를 낼수 있도록 어? 얘가 이거 써져야 된다 이거 이거 조절할 수는 있어요 이 앞에 있는 투 앞에다가 뭘 넣어도 상관하데 만약에 이렇게 하으면어게할 건데? 요 만약에 소 에즈 투원이요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아요? 이러도두 번, 여기도 여기다넣여기 여기도 나도. 여기도 나도. 여기도 사 앞에 나도. 기나기기도 나도. 여기도 나도. 여기도 나에여가도 나도. 여기가 나도. 여도 나도. 여투도 나도. 여기도 나도. 여기도 나도. 나와 여기도 나나여